요한 1서 4장 15절에서 19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피를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심판할 때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면 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우주의 사랑 그신은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또 고난과 고통과 모든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이 하루도 정말 기쁘고 즐거운 발걸음 되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